안녕하세요. 먹뿌리엄마입니다. 아, 제가 지금 탈모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돼서 제가 이제 미장원을 못가서 파마도 못하고 코팅도 못해서 어, 머리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제가 한번 머리 드라이 영상을 오래간만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감고 나와서 거의 생머리에요. 제가 이제 롤로 다시 교체를 하고 지금 머리가 파마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생머리에요 제가 옆머리는 다른 롤로 교체할게요. 끄고 조금 살짝 식힌 다음에 이렇게 놓고 거의 생머리라 좀 롤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요 앞에를 이제 이걸 빼서 이걸로 다시 말게요 이렇게 이제 얼추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으로 만져 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좀 풍성하게 다 말랐으니까 뒤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은 롤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제가 머리 파맞기가 없는 머리를 약간 좀 풍성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약한 바람을,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놔두시면, 이렇게 뽕 곳이 잘 살아요. 머리가 엄청 푸하게, 요롤 있고, 요거는 긴머리 긴머리 해야 될것 같고요 굉장히 세 갖고 갖고 바람이 굉장히 세서 금방 머리가 말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존에 내가 항상 쓰는 그 빗드라이 그리고 요게 1단계는 찬바람이고 2단계는 따뜻한 바람 좀 약하게 나오고 3단계는 어좀센 열감이 있는 그런 바람이 나와서 드라이 하면서 손으로 조정해 가면서 찬 바람, 더운 바람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쓸수 있다는 있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생머리 치고 생머리 드라이 한것 치고는 그냥 볼륨감 있게 조금 머리가 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